네 안녕하세요 양코시 외원거래의 이양호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달러를 통해서 얼마나 마켓 스트럭처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마켓 스트럭처를 통해서 어떠한 거래를 저번주에 저희가 할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유로달러 지금 현재 위클리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차트에서부터 우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8월 30일, 뭐 8월 31일을 해가지고 8월달이 끝나는 타이밍에 먼슬리 캔들이 닫혀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먼슬리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슬리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1.170이라는 중요한 서포트 네, 구간이죠. 네, 중요한 서포트 구간에서 현재 가격이 어,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날 터치를 했던 어, 1.170 그 다음에 3월 1일, 4월 1일날 또 2021년에 네, 터치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좀잘 보시면은 네 저점이 있고요. 그 다음 저점이 있고 그 다음 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이 올라,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딱 보셨을 때이 위기 어, 왼쪽에 있는 위기 보다 더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더 낫다 라고 왼쪽에 있는 것보다 더저점이더 낫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캔들의 클로즈와 오픈입니다 캔들의 클로즈 오픈을 보시면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이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부분에서 볼륨 즉 오더들이 많이 들어온다 라는 그러한 이제 가격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윗 같은 경우에는 한달 동안 이 부분에서 가장 오더들이 많이 들어왔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어, 유로달러가 한달 동안 저점을 여기까지 만든 후에 여기에 있는 거래들을 다 흡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클로즈를 줄 모습을 어, 보이고 있다. 그 말은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할 거래는 당연히 상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까 제가 마켓 석처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보시듯이 1.170이라는 마켓 석처. 즉 서포트인 에센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선 원스 리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위클리 차트로 좀 넘어가면은 확실히 분리시 인걸 핀캔들을 통해 가지고 서포트가 유지가 되는 것을 1.170 서포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제가 밑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제 얼추 삼각형 비슷한 네. 이제 여러가지 패턴의 이름들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공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좁아지면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네,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요. 이렇게 노랗게 제가 박스 하나를 더준비해둔 이것을 4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마켓 스톡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그러한 마켓 스톡처입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이 라인대에서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쵸? 이 구역에서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것을 통해서 어떻게 거리를 할수 있느냐? 서포트 레지던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바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 계단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자그 말은 레지신스가 한번 뚫리면은 그 다음은 서포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레지신스가 이제 뚫리면은 또 서포트가 되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이제 가격은 움직입니다. 시간대와 상관없이 네 시간대와 상관없이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은 항상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 레지신스그죠 서포트 레지신스 한번 브레이크하우스 줬고요그 다음에 리테스트 서포트를 리테스트 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상방,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상방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그러면 어디서 거래를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트렌드 라인,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방 출세선이죠. 이것의 상방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스트럭처의 리테스트. 이 스트럭처의 리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거래의 셋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먼슬리 차트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거래는 바로 매수입니다. 그래서 상방이죠. 그래서 똑같이 낮은 타임프레임 4시간처럼 낮은 타임프레임으로 오셔서 가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서포트 레벨에서 방향을 따라서 높은 타임프레임의 방향을 따라서 거래를 해주시면은 좋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듯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 채팅방에 이미 공유가 네 저번 주에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유로 달러의 위치는 설정상 우선 4 시간 레지신스에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신스에서 저희가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한번 더 기다리고 마켓설처 레벨이 여기 한번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트렌드라인이 상방 트렌드라인이 계속해서 유리화 된다는 가정하에 마켓설처와 겹치는 구간 매수를 한번 더 노릴 수가 있고요. 서포트죠. 혹은 가격 조정 주지 않을시레지스 레벨 바로 뚫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리테스트 후, 그렇죠? 이제 여기가 서포트죠. 상번 브레이크 없이 나온 상황이니까 그 후에 추가 상방의 움직임을 마이너스 61.8 피보나치 레벨을 타겟으로 잡아서 우리가 거래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마켓 척추 레벨을 잘 관찰해가시면서 어디가 서포트고 이 상황에서 어디가 레지스인지 이러한 위치를 잘 보신 후에 높은 타임 프레임에 방향을 따라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을